네 오늘은 제 은지한테 꽃을 주는 깜짝 몰카를 좀 해볼 건데요 어, 은지가 요즘에 꽃을 못 받았다고 하도 징징거리길래 제가 하나 사왔습니다 네 사람이 좀 많으니까 빨리 쭉 팔리니까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에 왔습니다 꽃을 사고 방금 집에 들어왔고 이제 은지가 저희 집으로 잠깐 오기로 했어요 제가 일이 조금 늦는다고 우리집으로 와달라고 해서 일단 우리집에 잠깐 들려, 들렸다가 나가기로 한 상황입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저 모자 저 모자에 이렇게 숨겨왔는데 이게 보면 되게 너딱 보일 것 같죠? 은지가 이제 생각보다 애가 되게 둔해요 둔하고 변은 아예 둘러보질 않아서 저거 분명히 몰라요. 절대 모를거라도 저는 가장 하, 가정을 하고 이렇게 캠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디야? 여보세요? 내렸어요. 어딘데? 나는 좀 나왔어요. 안 아, 내렸어? 네? 알왔어 알았어. 네. 알았어. 여속 나와. 좀 걸어왔어, 여 알았어. 어왜 끊지 마야해 자꾸 오늘 끊어 어 왜이 너네 집에 선물 사갈 거야 뭔 선물? 헐야 여기 깔라만이써지있다 이거 사다야지 너뭐 사다줄까? 나? 아아뭐 어. 아무거나 아, 뭐아 커피 하나 사와라 커피 조지아 주황색 풍투 없어도 돼 예? 네? 이제 나 거의 다 왔으니까 끌어 어 알았어 문 열어놓을게 수술 보면서 가야지 알았어 나 가면 바로 나눌 수 있게 준비해 알았어 나우돌이만 입으면 돼 패션쇼 금지 아니 웃돌이만 입으면 돼다 해놨어 진짜 알았어 끝나. 너끌어자 <웃음> 이제 흔지겁니다 지금 문 열어놨고 금세가 고근데 이거 카메라가 여기가 안 보이는 자리에요 여기 지금 앞에 화장품 때문에 이 카메라 안 보여 그냥 일단 여기 카메라 이렇게 한번 켜 놓겠습니다. 왠지 이거 잘 눈치 못챌것 같아요. 아, 일단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씨, 정신 진짜 한 개도 없네. 잠시만요. 어, 존나 부자연스러워. 어떻게...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문 열어놨어! 뭐하냐? 그냥 있었어. 핸드폰 하고 있어. 아, 너어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어어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 어? 이거 입고 갈 거야? 어. 마래 아니, 괜찮아. 드라라이드 음. <웃음> 드디어 자자, 자자. 야, 자자. 맛있어 이거? 아 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어. 먹지마. 안 먹어. 아니 이게 발가락 스타킹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이거 를 훔쳐 신었거든. 엄마 거야? 아, 어, 발이 냄새 날것 같아. <웃음> 아 그거. 왜? 해 닦거야. 야, 그거 바디워시 냄새 좋은 거야. 아, 나이냄이 이 냄새 별로야. 왜 별로데? 그냥 별던데 야. 언지야 어? 근데 내가 아, 너한테. 잠깐만? 어. 봉투 없니? 무슨 봉투? <웃음> 이거 그냥 누면 가방에서 냄새나. 아이 그때 놨다 이때.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응. 줄게 있어. 뭘줄 건데? 돈이 있어? 돈 있어? 어 돈이 갑자기. 야, 얼마 있어 야 얼마 야, 없어 그럼 이거, 이줄거이 아니야 돈보다 거질거수 있어 뭔데? 내가 요즘에 어 응. 너한테 응. 뭔가 잘못해거거 같아서 이거, 이 만의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내 졸업식 날 n 안 샀다고 o to t 서 사온거야? e r side. I'm going to go to the 어어어 e r s 게 d e i 어아오 i n g to go to the other s i 냄새는 h a t I'm going to g 샀네. 응. 음. 나 드라이플라워 좋아하는데. 이거 유리병 사서 담아야지 그래 어. 어 어때? 괜찮아? 아 조금 좋아 조금 좋았어? 응. 어. 오늘 하루가 갑자기 업 됐어? 아. 어. 여기 갔다 온게 필요가 풀려? 어 버블티라도 한잔 사줘? 어 나가자 냄새 구린데 약간 뭐? 어? 왜내맨에 이렇게 가, 갑자기 사왔으면 좋겠어? 아속삭할뻔 했잖아 왜 요즘에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아니 요즘 너무 꽃이 없었어 뭐? 근데 응. 그전엔잘 줬어? 어 근데 가끔 하나씩 사주긴 했어 너 그런거 좋아하잖아 로즈데이 이런거 뭐? 투데이 응. 서프라이즈? 너 로즈데이에 장미꽃 사주고 이런거 좋아하잖아 맞아 근데 니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근데 요즘 아, 너무 뜸했어 아, 그래 응. 미안하다 <웃음> 예쁜 걸로 잘 샀네? 응. 음. 괜찮지? 아, 조금. 아줌마가 내 안목이 좋대. 그럴리가. 그래 아, 근데 좀 이쁘지? 제일 이뻤어. 거기서. 예 이뻐? 이거랑 노란색 뭐 있었는데, 어. 그두 개가 제일 이뻤어. 이거 예뻐. 괜찮지? 아. 알았어. 아, 나? 얼굴로 내 사랑한다고 표현해봐. <웃음> 알았어.